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. 꼭 끼요. 꼭 끼요. 꼬꼬꼬. 달기 납니다, 여러분. 어, 진짜요 닭이 난다니깐요 왜 우리는 닭 못난다 라고 배웠잖아요 나라도 뭐 잠깐 점프하는 정도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닭이 날아다녀요 그것도 바다를 건너 해외여행도 합니다 오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날아온 소식이에요 여행 가방들이 주인을 찾아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근데 여기서 세상에 맙소사 닭이 이 자기 혼란 벗은 속살을 드러낸 채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. 12마리 정도 좋게 돼 보이는 이 냉동 닭들이요. 서로 꽁꽁 끌어안고 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배회하고 있는데요. 아이스박스에 담아져 있었는데 쏟아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. 이걸 본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웃기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고 합니다. 특히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닭은요. 박테리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황이 썩 반가운 상황만은 아닙니다. 미국 교통안정청 TSA가 요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, 아이고 나 이거 참 이렇게 된 김에 아, 제가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. 어차피 이제 땡스기빙도 다가오고 냉동 터키들 운반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. 아, 그래요 육국이랑 해산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렇지만 물론 유의사항은 있습니다. 만약에 냉동 육류를 반입하고 싶으시다면 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에 함께 보관된 채로 완전히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. 조금이라도 녹으면 사실 반입이 전혀 불가합니다. 그 다음에 완전히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라고 이 미국 교통안정청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USDA에서 아예 이참에 여러분 생닭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. 자, 생닭을 거친 조리대는 반드시 따뜻한 물과 세제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키친타월 같은 것들로 이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클로락스를 살짝 탄 물로 소독을 하셔도 괜찮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세니타이저 성분의 와이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이 닭고기 유기동이라든지 케이지 프리 이런거 많이 선언을 하시잖아요. 와 이거 완전히 케이지 프리 닭고기 아닌가요? 아, 신선한데요?